굿모닝! 굿모닝! 오, 바 i 이 g Good morning. Good morning. 오, <목소리> 꺾었어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n 네, Good morning. Good m o 네 n i n g g 어, 그러면은 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두 번째가, 네. 이제 코골이의 원인 중에서, 네. 그, 비염이 코골이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네. 봤는데요. 거기에 네.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궁금하더라고요. 비염이 코골이를 유발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네. 비염 자체가 심각한 문제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네. 그러면은 비염과 코골이. 비염이 생기면 왜 코를 볼까요? 비염. 비염이 생기면 코로 숨쉬는 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코로 안 쉬고 뭘로 쉬죠 입으로요 입을. 입을 벌리죠? 네. 입을 벌리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 자 턱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네. 네 입을 벌릴수록 어디로 갈까요? 아래로 뒤로 가죠? 네 뒤로 가면 뭐가 네. 있나요? 기도가 있죠? 네 기도 쪽으로 턱이 쳐지면 후광 안에 있는 혀도 같이 이렇게 아, 내려가거든요. 에이, 에이. 그래서 기도를 막는 현상이 생겨요. 혀가 아, 기도를 막는다고요? 혀가 네. 나쁜 놈일까요? 혀가 나쁘진 않죠. 그쵸. 내려 앉으니까요. 자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는 현상. 에이. 또 하나는 코로 숨이 잘안 쉬어지면 숨을 세게 쉬려고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빨대를 네. 말랑말랑한 빨대에요. 살살 이렇게 하면은 잘 들어오죠. 네. 근데 입구를 이렇게 막아요. 네. 살짝 막으면 잘안 들어오니까 그쵸. 어떻게 돼요? 세게, 세게. 빨죠. 그러면 네. 빨대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짜부라져요 네. 네. 기도도 여기가 짜부러져요 그러면 여기가 쫙 좁아지면서 기도가 숨이 잘안 돼요. 네. 숨을 세게 쉬는데 속도가 빨라지니까 소리가 확 커지는 거죠 네. 어, 느린, 느리게 가는 자동차는 조용하지만 소리가 나면 바람을 네. 바을 소리가 나잖아요. 네. 네. 네. 그처럼 속도가 빨라진 만큼 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코를 본다라고 네. 볼수 있는데 음. 문제는 네. 단순히 이 코골이 소리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비염이 있다는 건 숨이 답답하다는 것이고 답답하다는 것은 호흡에 문제를 으키는 거예요. 일으키기 때문에 답답한 거잖아요 네. 그럼 호흡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사실 우리 살면서 없어요 네.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죠 근데 비염이 있으니까 네. 배가 안 고프니까 그냥 아우 좀 답답해 하고 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음. 그래서 비염이 조금 있으면 뭐이 정도 비염에 괜찮지 뭐 병원도 안 가고 근데 뭔가 불편하거든요. 네. 그런 작은 불편함도 아이들한테는 성장, 발달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을 해결해 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애가 비염이 있는지, 너 비염이 있냐? 몰라요. 네. 비염이 네. 이미 다막 콧물이 막 나오고 심각해져요 네. 코가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코비염에 음, 그런 상태이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엄마가, 네. 비, 애가 비업인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가 이제 상당히 진행된 상태거든요. 입을 벌리고 자는 입, 거요? 어, 입을 네. 벌리고, 평상시에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 이거 평상시에도요? 어. 네. 우리가 집중하면 어떻게 입을 딱담는면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음. 하고 있다. 어, 얘가 코로 숨쉬는게 문제가 있네. 음. 라고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초, 초기에 발견을 하려면 내한테 입물한 모금 이렇게 입에 머물고 네. 코로만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물 마시지 말고 음. 한 10분만 있어봐라. 게임하자. 누가 음. 오래 있는지 게임하자. 어. 그래서 네, 네. 어. 10분을 넘어가면 아 코로 숨쉬는 데큰 문제가 없어요. 음. 근데 네. 답답해가지고 꼴깍 생기고 이제 입으로 숨을 쉰다. 10분 되기도 전에 코로가 아예 막혔으면뭐 1분은 커녕 30초도 힘들지 않아요? 5사람한테 10분 참으라고 하면은 그럼 5분만 할까요? <웃음> 아. 네 어른은 10분? 네네네네 네. 네. 뭐. 음, 근데 5분 정도는 게임하면 할수 있어요 음, 어. 네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코로 숨 쉬는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고요 네네 코로 숨 쉬는 게 문제가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서 이제 그 작은 아이한테 콧구멍에다가 막 집어넣어서 뭔가를 네. 또 이제 봐야 네. 내시경을 해서 봐야 자 아데노이든지 또는 음. 비염 때문에 여기가 부어서 잘안 되는지 네. 그냥 애가 태생적으로 좀그 코에 문제가 있는지 네. 좀 파악을 해 보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특별히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너무 아이들 네. 수술도 그렇고. 그런다고 그 아기한테 항생제를 먹을 수도 아이의 그런 면역기능을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재밌는 아이템을 개발한 게 있잖아요. 네. 시그 코클링? 어, 요, 요게 정말 자연 친화적인 숨 쉬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아주 신기한. 제가 개발한 것 중에서 이거는 물뭘 뭘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방법도 있으니 성능 생치고 해봐서 좋으면 정말 대박인 거거든요. 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비염 어릴 때안 뭐 고쳐가지고 평생 부정교합에 성키안 컸지 성격 예민해졌지 이런 아이들 너무 많이 받기 아,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그 비염이 있으면 지금 부정교합이나 네. 뭐 이런 게 생긴다는 말씀이신 자. 거예요? 네음 이거 시원하다 진짜 이게 넓어진 게 느껴져요 신기하네 이제 3천만 원짜리 개발비 들었어요 3천만 <웃음> 원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3만 아, 원으로 네 아, 너무 좋...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